평화로운 나라인 스페인이 <웃음> 인플루엔자 <웃음> 네. 독감 보도가 늘어나니까 음. 거기서 생긴 바이러스다. 아 지금도 뭐몇백 년을 덮어서고 있네 그죠? 네, 뭐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 <웃음> 기분이좀나을것 <나쁠> 같습니다만 <웃음> 네. 최근에. 네. 여러, 여러 유전자 연구자들에 음. 의해서 밝혀진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왜 닮았다고 생각하냐면 예. 그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음. 벌어진 것도 이때랑 또 되게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어 예를 들어서 그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질 게될 때, 그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500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시거나 음. 전쟁 어, 에서그 예. 이제 그좀 슬픈 음. 이야기입니다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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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황까지 가는 버블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공황 버블로 가면서 인플레가 막 음. 벌어지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야 이거 안 돼! 이러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멍 <웃음> 예. 인상을 해서 결국 10년에 걸친 랠리를 마감시키는 대공황이 예. 이루어지는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 그렇게 아주 많은 다른 분도 음. 있겠지만 예. 적어도 전쟁,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해서 음.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국 정부가 자,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고 음. 돈을 막 푸는데 예. 아무래도 인플레가 어. 좀 나는 그런 상황이랑 지금 비슷하죠. 예. 물론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어, 일단 뭐 금본위제라는 게 차이겠죠. 음. 그, 그때는 그 금의 생산량이 곧그 나라의 부예요. 금본위제도 오시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웃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본위제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노다지가 터져야 예. 통화공급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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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터지고 저 나라 터지고 음. 이제 연쇄적인 위기가 <웃음> 터지는 그런 과정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근본위기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죠. 예. 다만 이제 지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웃음> <웃음> 1929년 대공황 이런 거는 돈을 막 풀어야 되는 상황에 예. 돈줄을 조이는 바람에 아주 큰 대형 위기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음, 그 많이 풀은 예, 돈이 저한테는 없어요. 어디로 다 갔죠? 아, 뭐, <웃음> <웃음> 전부 부동산에 잠겨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풀었던 돈들 때문에 인플레가좀 나니까. 음. 옛날보다는 좀 이제 당연히 예. 중앙은행들이 그때처럼 막 10년씩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걸.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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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급 물량의 급격한 증가 문제들은 좀 연말로 음, 가면 갈수록 완화되지 음,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음.